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척 오늘은 보성홍차와 보성꽃차를 마셔볼건데요 동원하면 참치가 떠오르지만 녹차 음료 시장 점유율이 1999년부터 계속 1위를 해왔다는 소리가 있네요 보성 홍차는 전남 보성의 찻잎을 홍차잎으로 발효시킨 뒤 우려낸 홍차 음료인데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서 홍차 본연의 맛을 내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찻잎을 단순히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항아리에 담아 차에 향을 유지하면서 발효시키는 방식을 쓴다고 하네요 제품을 만들 때 맞춤형 과정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보성홍차와 보성꿀차를 여행샷 보겠습니다 プレートプレートプレートプレートプレートプレ 정말 깔끔한 맛이 나는 차였습니다 진짜 딱 한마디로 깔끔한 맛 하나때문에 정신이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차를 마셔봤는데요 오늘 맛의 점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음료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? <웃음> 예